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라이노 그라서퍼를 공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좀더 실력을 쌓고 싶다. 어, 우리의 그 목표가 사실 그라서퍼랑 그시샷스크립팅을 동시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좋은 머티리얼. 예. 저도 사실 그런 머티리얼들을 보고 공부했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레퍼런스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그라스오퍼 3D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뭐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피셜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시면 뭐 다운로드도 받을 수도 있고 홈에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럼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익서엠플 파일들 뭐전 세계 각지 유저들이 이제 올려 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런에 가 보시면은 뭐 다양한 비디오 그 데이빗 이그니까 이, 이분이 이제 이그라프포를 개발하셨는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직접 만들어 놓은 인트로덕션 비디오도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는 것도 뭐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가 직접 만든 거니까 아, 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PDF 파일들이 있어요. 뭐모드웹에서 어, 만든 것도 있고. 뭐,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동영상 강자들이 있어요 뭐 칸가루도 있고 갈라포고스도 있고 사실 여기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죠 예 특별히 여기 보시면 뭐 pdf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 여기 뭐 메스도 있고요어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료가 너무 많죠 저는 이제 특별히 저도 처음 그라우스퍼 공부할 때이 n 디 n 디 류가 만든 걸 가지고서 아,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 한국본이 있으니 까한국본으로봐 보죠. 번역을 또해 주셨는데 봅시다.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어가 편하니까 우리는 이게 예, 뭐서론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다 번역도 해 주시고 감사하죠. 예. 여기 쭉 여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는데 한번 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라스서플 인스톨 하냐? 그리고 글라스오프에 대한 그 음, 인터페이스 설명이 되어 있죠. 뭐 메뉴바 어떻게 줌 아웃하고 어떻게 드래그하고 어떻게 그 찾고 그죠 이런 탭 버튼들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쭉 한글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걸좀 선호하고 그 이제 사실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그 쓰는 텀들이 이게 번역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었 이게 사실 전공 영어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저도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영어가 편한 게 전공 텀도 있고 쓰는 그 익스프레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익숙해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국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인풋 있고 컴포넌트 이름 있고 아웃풋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음. 그라스호퍼에 대한 아주 옛날 버전이긴 한데 잘 나와 있어요. 뭐큰 파운데이션은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쭉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한국어니까 제 생각에 마음 먹고 보면 뭐 하루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매칭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그라스호퍼를 우리도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C# 스크립팅으로 좀더 편하게 이제 콘스트럭트하는 이제 것들을 공부할 거니까 예뭐 보시면은 그래도 그 배경 지식으로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다 데이터 매칭에 대한 이야기고 컴포넌트는 어떻게 쓸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레인지랑 시리즈도 이것도 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파퓰레이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 이제 C샵 스크립팅을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죠. 이런 것도 다 데이터, 불리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또 숫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문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커브를 먼저 들어갔네요. 커브 커브를 쭉 설명해주고 커브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저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이게 그이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면 은 어느 정도 스트럭처가 잡힐 것 같아요 계속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엑셀 파일로 보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어떻게 보면 이 전까지는 데이터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들이 제너레이트되고 어떻게 프로세스하냐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디비주얼리 그러니까 각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벡터라는 부분이 있고 예, 벡터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벡터를 가지고 거의 포인 그리드는 사실 벡터니까 쭉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어, 다, 여전히 벡터에 대한 이야기네요.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는 커브 사실 라이노는 라인, 폴리라인, 서클, 일리피스 아크 쭉 있지만 얘네들이 사실은 그냥 커브로 봐요. 그 네임스페이스 보면 그냥 커브예요. 커브 안에 라인이 있고 커브 안에 폴리라인이 있고 커브 안에 넙스 커브가 있는 거예요. 커브 패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 보면은, 디그리에 따른 이제, 그 다른 변화들. 다 커브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커브에 대한 그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쭉 넘어가 보면, 이제 면이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벡터 나오고,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커브 나오고, 그 다음에 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저번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큰 스트럭처는 이제 그렇게 되고. 공부할 때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이제 뭐 바로 패널링 들어가는데 뭐, 예. 네. 일단은 인트로스트가 확 끌기 좋으니까, 예. 네. 패널링을 어떻게 하냐. 결국 면은 이제 2D, UV 값에서 쪼개고, 파퓰렛 시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샵 아, 비,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팅이 있고. 저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샵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비주얼 베이직보다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뭐, 루프. 그 다음, 이거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신텍스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음, 저 보면 이제 C샵도 아마 있을 텐데. 자 라이노 S D K 자 라이노 닷넷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C#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노 S D K에 대해서 이제 되어있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노 플러그인을 개발할 거냐, 크라스포 플러그인을 개발할 거냐 이렇게 링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도 있으니까 튜토리얼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계층 구조 나와 있는 이게 SDK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여러분의 친구라고 제가 소개시켜준 그 레퍼런스 파일 있죠? 그거에 대한 구조예요. 제 생각엔 계속 단내 아, 저거네요. 그 계속 그 비주얼 베이직 신텍스가 눈에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B랩, 비랩. B랩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조가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은 뭐 좋죠. 예.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SDK 같은 경우에 문자로 나열되는데 좀 보이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비 랩에 대한 설명을 계속 비주얼 베이직으로 쭉 설명을 해놨네요. 예.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면은 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라이노그라서버 PDF 파일도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 디지털 툴박스 여기도 가보면은 동영상 강좌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수학들 그다음에 다양한 예그예플들 예. 사실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한다 하면은 그 오토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 패브리케이트하는 수준에까지는 충분히 이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푸드 포 라이노에 가면 여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죠. 제가 다른 비디오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플러그인은 지금 라이노 플러그인 있고 그라스포 플러그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도 다운 받아서 한 번씩 테스트 해보는 것도 그라소퍼랑 좀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시 우리 그 그라소퍼 3D 그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은 여기 포럼이 있거든요 포럼 포럼이랑 서포트가 있는데 쭉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요. 약간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어, 오케이 이게 좀 바뀐 거고 보시면은 어, 레거시 들어가 보면은 어, 레거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C# and Python 코딩. 저는 이제 여기 많이 그 들어왔었어요. 지 레거시를 그래서 딴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웬만한 그 이제 질문들이 벌써 449개의 어떤 그 컬럼들이 있네요. 웬만한 것들이 다 여기서 서로 질문하고 데이빗 그분도 이제 답변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서브서비스 인 C샵 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아어 뭐. 데이빗 이분이 답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이 사이트에요 저도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제 시샵 공부할 때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Current discussion으로 여기서 이제 뭐 설치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질문 있으면 여기다 올리면 사람들이 답글도 달아주고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티 사이트니까. 여기를 좀 적극 활용하는 걸또 권해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많이 있죠. 뭐, 라이노 그라소퍼 튜토리얼이라고 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그라소퍼 튜토리얼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 어 쓸수 있고, 한국어로도 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볼까요? 라이노그라스퍼라고 쳐볼까요? 뭐 라이노그라스퍼 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셨죠 이게 다른 것도 다 봐보세요. 다 봐서 각각의 이런 그 그라스퍼를 쓰신 분들이 그 어쨌든 이 동영상 강좌를 만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컴피던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각자의 언더스탠딩이랑 그 앵글이 있어요. 라이노 그라소프를 보고 실무에 접, 적용을 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디오들도 보세요. 저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계속 주는 거야. 다량, 다양하게. 그래서 내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인터페이스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더 저보다 성실하게 설명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좀귀찮아가지고 <웃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한글 자료도 좀 많이 보셔라. 그리고 한글 자료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영어 자료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좀더그 t 이라든지 그런 게좀더 익숙해지니까. 오케이? 구글에서 그... 라이너... 아... 커먼 C샷... 아... 레퍼런스... 레퍼런스... 치게 되면 그... 제가 Ctrl T 누르고 좀 여러개 열어볼게요 두개 정도 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c 그러니까 API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거죠. .NET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액세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DL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옆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이게 지금 A, 전체 API, API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 거고 음, 자, 샘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샘플 들어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라이노 커먼이니까 커머, 사실 라이노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구, 수도 있고 그라소프 플러그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신, 신텍스는 똑같거든요.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가령 어, 디바이드 커브 스트레이트라고 돼 있으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c C샵, 으로 봐가지고 보면은 이게 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억지스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거기 우리 C# 라이노 c 컴포넌트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약간만 수정하면 돌아가요. 왜냐면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가지 이제 세이프 가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인풋은 어떻게 받고 뭐 이런 세이프 가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노 커맨드에 이제 속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라스업에 맞춰서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아, 예를 들면 보시면은 Ctrl+C, 컨트롤 Ctrl+FV 컨트롤 누르면은 아 포인트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구나. 해서 루프를 돌면서 커브에다가 t 값, t 밸류를 인크리스 해가면서 이제 포인트 커브에서 포인트 추출한 다음에 여기다 담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리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저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다시 또 샘플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그라스퍼도 있네요. 그라스퍼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라이노스크립트 커브 레이어 어, 잠깐만요. 크라스워퍼 왜안 나오나? 아직 그 뭔가 더 이렇게 지금 공사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아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나면 뭐가 나오겠죠 샘플이라든지 컴, 샘플 컴포넌트 데이터 타입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문서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공부하면 뭐 충분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그래오퍼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SDK 이건가 이게 C# SDK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 클릭을 해 봐요, 여러분들. 요거 SDK 클릭을 해 보시면은 아, 이건 이제 g r a s s SDK를 다운로드 받는 건데, g r a s s 자체를 콘포넌트를 개발하는 건데 이걸 다운 받아서 보시면 좋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이제 그 어, 아까 아 전에 그, 저번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아 예, 여기서 이제 저는 다운을 받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링크를 드릴게요. 이 링크를 가지고서 그이 링크를 가지고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예, 저는 다음 다음 받아보죠. 지금 다운로드해가지고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오는데 최신 버전이 여기 있으려나? 이 아, 6이 있네요. 그러면은, 요걸로 받으세요, 이걸로 그래서, 6으로, 6으로, 요거 나,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받아주시고, 이메일 입력하면, 이렇게, 뭐, 인스톨레이션이 뜨네요.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되는 거여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도 C샵을 개발할 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고플러그인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라소프 환경에서 C샵을 직접 스크립팅하는 거는 피드에게 빠른데 그좀더 프로페셔널하고 대용량을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샵을 이용해 가지고 나이노 DLL를 갖고 와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보플러그인을 그렇게 개발하는데 그거 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SDK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이 도큐멘트인데 이 도큐멘트를 어디서 다운받죠? 제가 얘를 일단 얘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웃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 링크를 제가 드리든, 드리든지 할게요. 이게 사실 웹에도 있을 거예요. 웹 웹에는 어디냐면 사실 웹은 항상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연,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보시면은 다운로드 같은 거 없나?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API 레퍼런스 있네요 네, 사실 여기서 보셔도 돼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어, 링크를 놔둘게요 그래서 라이노지오메트리에 들어가보면은 지오메트리에 동일하게 나와있죠? 그... 포인트 어딨어? 자, 찾아보죠. 여기서 포인트3D라고 치면은 포인트3D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컨트롤 F에서 포인트3D하게 되면 라이노지오메트리를 열었을 경우에 포인트3D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게 되어있네요. 예 여기 포인트 3D 스트럭처라고 되어있죠 스트럭처라고 되어있고 이 링크도 제가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저는 이걸 가지고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이 링크를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라소프랑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음 시간부터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웹 밖에도 더 많은 레퍼런스랑 자료들이 있는데 시작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머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